안녕하세요 제주 알마켓 유튜버 알리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할텐데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제주시의 새로운 제주 신항이 2040년까지 건설이 된다. 라는 내용 오늘 전달해 드릴 텐데요 어, 무려 3조 이상의 어떤 자본을 투자를 해서 2040년까지 제주항이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보도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도 8월 2일 날짜에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기본 계획 안에 제주도 신항도 지금 현재 포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신항만에 대한 건설은 우리나라 전국의 항만을 12개를 다시 한번 개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은 2019년도부터 2040년까지 건설에 대한 부분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어느 지역 어느 지 지역에 어, 개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의 신항만이 개발이 될 예정이 되겠는데요. 여기 박스 안에 나온 이 지역이 어, 이번에 개발이 되는 지역이 되겠는데 새롭게 이제 신규로 지정된 지역이 바로 제주신항과 동해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에서는 없었는데, 요번에 추가적으로 동해와 제주도가 신앙개발에 포함이 됐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국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신앙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확장해서 보게 되면요. 총 12개의 신앙이 개발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진 우리나라 서해쪽 라인의 신앙 같은 경우에는 인천, 그 다음에 평택, 당진, 보령신앙, 그 다음에 새만금신앙, 목포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총 5개의 항들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물류 라든지 산업 어,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는 것들이 바로 서해 쪽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이신항만 개발이 총 12개 지역에서 개발이 되는데 어, 투자 규모는 41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가 지금 현재 어, 투자되는 어, 비율은 2조 9천억이 되겠습니다. 총 41조 중에 한 3조 정도의 비율을 어, 제주도는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주 신항 개발은 어, 해양, 광 관광의 허브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어, 국제 과, 국제 어, 자유 도시로서 어떤 관광에 대한 컨텐츠가 어, 거의 메인 사업, 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해양 산업과 관광 산업을 어, 이번에 제주 신항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지금 현재 많이 어, 경기가 많이 다운되고 있다. 있는 관광시장이 앞으로 2040년까지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러한 효과를 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이번 제주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향들은 이제 광양항과 그 다음에 부산항 가장 큰 규모로 개발이 되는 것이 바로 부산 신앙이 되겠습니다. 13조 이상이 투입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전체 신앙 중에서 이쪽 동쪽 같은 경우에 동해신앙과 그 다음에 포항 그 다음에 울산신앙이 이렇게 어, 전체적인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고 어, 12개 신앙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면지 개발되는 것이 바로 부산신앙이 되겠습니다 13조 이상이 이제 투입이 될 예정이 되있고요그 다음에 광양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울산신앙이 되겠고요 네 번째가 바로 제주신앙이 되겠습니다. 2조 9천억 정도 되니까 한 3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규모는 어 서해안의 새만금 신앙과 어 비슷한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신앙에 대한 어떤 건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적인 신앙의 일부 중에 한 지역으로서 특히나 관광이라는 어 이런 산업을 어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신앙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신앙이 어떤 내용으로 개발이 되는지 제주신앙에 대한 건설 기본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도의 이제 신앙의 기본 목표는 어, 고품격 친환경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관광의 잠재력을 키워내기 위한 어, 것이 바로 기본이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발 방향은 해양 관광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신항 크로즈부두 인근에 충분한 배후 부지를 확보하고 상업, 문화, 관광, 산업, 집 적화 등 해양 관광 클러스터화를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 신항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 관광을 어,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의 핵심 지역으로서 제주 신항이 개발이 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해양 관광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확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부분 에 대해서는 크루즈 관광객 수요를 증가를 시키겠다 그래서 크루즈의그 어, 크기 자체가 22만 톤급의 초호화 유람선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만 톤급의 그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 그 탑승 인원이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천 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이러한 큰크루즈 배가 4개 정도 접안할 수 있는 어, 그런 사이즈 사로 어, 신앙을 건설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 여객선 도 19개? 19개 정도의 여객선들이 지금 현재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만드는, 만들 만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쿠로즈미 국내 여객부도 인접 배후 부지를 확보해서 상업 문화 관광 복합지구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쿠로주를 배를 타고 관광하는 국내 또는 외국인들 수요를 대비해서 이들이 관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숙식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와 여러가지 상업적인 어떤 복합시설을 그 주변에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주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주 내항과 외항에서 처리하던 역의 크루즈 기능을 단계적으로 신항으로 이전하고 기존 유휴 공간을 해양 관광지구로 전환을 할 예정이다라는 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제주도에 의어 제주항을 어 여기에 지금 갖고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신항으로 옮기고 지금의 제주의 항을 어 관광 컨텐츠로 다시 한번 어 재생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주신항 배우단지 내에 상업, 관광, 문화 산업 유치를 위해 배후단지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까지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 신항에 대한 어떤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의 명칭은 제주 신항이 되겠고요.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동 그 다음에 건입동 용담동 공유순면 이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의 그 삼도동, 건입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건설 부지를, 어, 바다를, 어, 이렇게 매립을 해서 이 공유수면 자체를 만들어내서 여기에다가 건설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 신항이 건설이 됐을 때 여객 수요에 대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현재 36만 5천 명을 5천 명이 크루즈를 통해서 이제 제주도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여객 인원도 현재 1 8 4만 9,000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후는 지금의 3배 정도의 지금 현재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규모가 3배 이상 증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국내 여객 같은 경우에는 어, 그렇게 차이는 많이 는 없지만 크루즈로 들어오는 어, 관광객의 수요가 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3배 그 다음에 2040년까지는 5배 이상의 관광객들이 제주 신항으로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주 신항이 앞으로 이제 개발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나와 있게 되겠는데요. 2025년까지는 해양 관광 그다음에 레저의 허브로 구축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국내 여객 및 크루즈 여객을 유치를 해서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계획이 되겠고요. 2040년까지는 국내뿐만이 아니고 동부가 크루즈에 어떤 모항을 실현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신항 같은 경우에는 어 2030년까지는 어 국내 관광객들을 대거 유입하는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2040년까지는 국제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해양관광의 해양 어떤 허브 역할을 할 그런 내용으로 건설이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제주에 어 지금 현재 항구는 제주항은 이쪽에 위치하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의 지금 현재 어 여객 터미널을 여기에다가 신항을 만들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 국제선 22만 톤 규모의 최 초호와 어 그크루 크루징이 지금 현재 이쪽으로 접안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해진 이 면들이 바다를 지금 현재 매립을 해서 공유 수면 매립지를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이쪽 보라색 부지가 배후 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연두색 보라 같은 경우에도 배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부두가 여기 있게 되겠고요. 여객 터미널은 왼쪽과 오른쪽 위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후 부지가 이제 굉장히 디귿자 모양으로 이제 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지금 이제 연결되는 다리를 이렇게 두 군데로 만들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루즈와 레저와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기존 제주항도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주를 함으로 인해서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해양과 관광과 어떤 산업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관광 콘텐츠를 다시 한번 접목을 시켜서 여기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어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기능을 하고 있던 것들이 다시 제주 신항 쪽으로 넘어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어 제주도의 신항에서 제주의 어떤 항구의 어 전체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옆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주 신항이 지금 이제 확장이 이렇게 되면서 기존 신항을 확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디그자 형식이 제주 신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레저 관광 항만이 조정이 되있고 항만 시설용 부지가 또 별도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 한다라는 부분들이 제주신항을 만드는 어떤 기초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ㄷ자 형식으로 제주신항이 만들어질 예정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기존의 제주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항은 내항과 외항이 있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 안쪽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 재개발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제주신앙이 만들어지는 라인은 이렇게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나와있게 되겠는데요 1번을 따라서 이제 다리가 연결이 도로가 연결이 될 예정이 되있고요 2번을 따라서 도로가 연결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탑동 탑동쪽으로 지금 현재 쭉 직진을 하면 제주종합운동장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으로 도로가 확장이 될 예정이 되있고요그 다음에 2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라인이죠. 쭉 직진하면 제주시청이 나오게 되겠고 제주대학교 방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라는 연결다리를 만들므로 인해서 어 제주종합운동장과 제주대학교 쪽으로 어이 도로를 따라서는 다 상업지역으로 지금 현재 어 지금도 이제 지정이 되어있다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어 이쪽 도로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 상업지들이 어 형성이 될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번 지도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제주 신앙 건설에 대한 부분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사실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지 사실 이 부분이 부동산 측면에서는 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세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제주 신앙이 어, 2019년도부터 2040년까지 건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주 신앙이 지금 이제 총 3조 규모가 투입이 돼서 건설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조를 투입을 해서 사실은 생산 어,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정도를 어, 예상한다고 라 합니다. 거기에 부가가치로 어, 생산 유발 효과를 4조 정도 예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약 10조 정도의 제주도에는 어, 여러가지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날 수가 있다. 여기에 맞춰서 일자리 창출이 한 3만 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측면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될까요? 예, 총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신항만을 건설하는데 인구가 대거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내용이 되어 있고요두 번째로는 이 신항만이 건설되는 라인 지금 현재 1번과 2번에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 라인으로는 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신항 이라는 것 자체가 관광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항만으로서 제주도를 만들 예정이다 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연간 400만 명이 배를 타고 제주도에, 어, 입도를 한다. 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앙이 만들어지는 삼도동이라든지 또는 건입동 자체가 지금 은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주택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도동과 건입동 또는 그 용담동 이 전체 이세 구간 자체가 도심 재생 사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므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설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가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 건설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됨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화북동 쪽에 어 공공 임대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지어진다라는 부분들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도동이라든지 건입동 또 용담동 이 주변을 기초로 해서 주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제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신앙의 배후 지역으로서 굉장히 많은 어 주택이 공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제주도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인구 밀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도 워낙에 오래됐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이 신앙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지역들 자체에 신규 어 주택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앞으로 어 신앙 주변에 배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 수익형 부동산이 앞으로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고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할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될수 있다 라는 부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제주도가 아주 그 관광에 어떤 대한 부분들 굉장히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 중국 관광객들한테 많이 의존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제주도가 여러 가지로 관광 오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도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깊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어,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어,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 이러한 부분들을 딛고 앞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어, 제2공항이 2025년에 개항이 될 예정이고 또한 제주 신항 자체도 2025년, 30년, 40년까지 계속적으로 건설이 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의 수가 지금 현재 한 2400만 명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다 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했을 때 제주도 특히나 제주 시내 자체 내에서 어, 주거형 이런 부동산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 마지막 세번째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신앙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 효과가 앞으로도 굉장히 어,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우리가 예상해 보면서 제주도 신앙에 대한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